또, 멋있어, 가까워서, 놀러 간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다고 얼마나 편복하 이거요. 병을 내고, 지금 제일 멋있어. 어리 가라. 그 전에, 옛날에, 가날에 옛날에, 옛날에, 옛날에, 옛날에, 옛날에, 옛날에, 옛에 얘랑 걔랑 이랑 걔랑 이랑 걔랑 걔랑 걔랑 걔랑 걔랑 걔랑 걔안 걔랑 걔랑 걔랑 걔랑 걔랑 걔랑 걔랑 걔랑 걔랑 걔랑 걔랑 걔랑 걔랑 걔랑 걔랑 걔그걔이 아다다와 너무... 가어 맞죠? 여기어어여다 뭐 못잡아요. 무무도아이아이 주희 모시고 나한테 고 저거 내게 잘말하지영지야너집사요와 그래. 집사에 집자에분식이 집사, 집사, 오는 허중목 지경진성 선관족급 최집사 관세 집사의 상석전 진설 진천 선관이야 선입 잔니이냉선관잎 시항안정대입 <목소리도> 생강신의 교분양 对 삼촌 버리시면, 리장하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여기 陈晓敏斗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你说전说 <音楽><音楽> <四分水滲出什么事。三玿流。五和。音楽> <market> <音楽><音楽> 집사하게 먹으라고 못 침대, 무엇이 먹고 싶지? 네? 못 옛날 마냥으로 사람이 많아야 돼. 한, 한 입이라도 모르게 갖다 넣어주는데 <웃음> <웃음> 알아서 먹는 수비 <건> <웃음> 저 거기 흥냐, 안 <러주소> 비싸, 싼로 해는다비요그더천어 몰라. 전그 오대초고, 냉기... <목소리> 영국 거사 북극, 전 오대초비 유점 박시 치며 <지묘 목소리> 세전 <세천> 일제 <목소리> 예유중제 <목소리> 비자옥, 등감, 노, 은희, 청약, 서수, 지공, 상사, 상양, 은관이 하면 고급, 은관계배. 집사촌도 시간 곳어. 기아 주는 거니까. 에, 아이에개고반 진주 진주라고. 두이제비라 공헌 십사수천우보이전 십사봉비전, 잠반인주지렁 아흔, 축의금, 한복판이, 두산, 두산아기네, 아흔, 스위니, 성은, 기죠제작으생각 하고, 우리 쪽으로 가서 육대 오대일 아니 오대2 아건광면복금 제대. 도이 보기. 집사, 철주, 치장, 보처, 간이님 청원, 관, 에 지, 하 안, 쪼, 내, 흥, 쪼, 오네. 흐허 어휴.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행 총, 을 예, 개, 한표 총, 총, 총, 총, 이전 총, 반진 총, 총, 총, 총, 총, 총, 총, 봉 총, 총, 총, 총, 아, 요기요기요기는안 요구, 요구, 담그고요. 네, 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이거는 전화로만 이시야이면요 아, 것도다못 들었어요. 빨아나둔 것이 아들, 못 들었다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안 사람은 먹어로 왔는데, 멸을는데이로멸는데이 사람은 멸어을하고이런람은 멸망을 하는데이 사람은 멸망을 하는데, 이이 사람은 을하는 하는데, 이 사람은 하는데, 이 사람은 면망을하는을하는 사람은 멸망을 을 하는데, 이을하리고을 물물 가져시오. 있죠. 주 응. 예수흥전이행 아, 취다보 수흥시랄지 아세 여기 아래층는 요리행진다 하겠슴게. 해봉래 집사, 철창남반 김조, 김선, 왕, 소인 대구, 동한 이파, 소리, 전우, 비전. 이파, 개, 반대, 사치, 정정 응, 반냐 개. <목소리도> 동양계우 <목소리도> 한강기자 <목소리도> 덕축. 성납시 진료 백일님께 여유 상대 자우로미궁 사모 성자서수진공성사 상향 은간이한 면복흥 은관제배 강고기1북철주 치자 고쳐. 쳐 북이, 북이, 북이, 이 북이, 북이, 북이, 아, 는신어 u 고 오래 내가 저를 많이 라고내얘기력이 전에 다도못다그런게아주안올라나 거기 나, 동안 동안 동안 동안 동안 동안 동안 내기몇다하아다가 그렇라아도 화나고 나아 화나고 나둑놈나고 나면 화나고 나면 화니고 나면 니나고 나면 화나고 나면 화하시 나면 화나아하면니나고아면 화나고 나면 화아고 나면 화나아 나면 서나고 나면 화나고 나면 화나고 그때 화마고 나면 화나고 나면 화나고 나면 이나로 나면 화나고 나면 먹어고라니까나고 나면 화나 랬다니까러면딱 그거를 먹어도 되지 외동아 저거 화고 갔다고 그러는데 도저히 생치아요 내가 아버지가 이제 뭐하시게뒤이니에 옷을 고는 오늘 구만원어지다요뭐하시이게뭐 하시는 게뭐지시누게뭐 하시는 가뭐하시사장님가시는게뭐 하시는 게뭐 하시는 미 사람은 이사람큰이야람은이야물이 사람은 이사람사람들 사람은 이야물은이이러든지 야물고 살림도 그래. 잘하고. 엄마, 은이거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막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그런 게 사람은 이고람은이 사람은 사람은 사람들이 야물고 살림을 은이다고 되게 보면 그러지. 나 같은 사람 들으면 이 섭하여. 무슨 소리를 안 했으면 좋겠어. 야, 게야네 아, 안데건누자는데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그아로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그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로그대 그대로. 그대로. 그 그대로. 그대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그대 그대로. 그대로. 계 올라가다가 아니, 아니, 그 매트 열어보는 여만한 뭐급 처리 이제 갖고 그래. 요 가지고 안 해도 생각하고도 하고 가나나싫어나 싫어. 아 싫어 싫어. 고나 어이구 이분 좀나요가 나는, 나는, 나는 먹으려한고감 가서, 걱정시키려나. 우리가, 우리가 먹어본다 해서, 또, 물어볼까, 걱정 와. 키려 이거, 이거, 이거 의 있지? 안주. 기가 벅히 아니, 이 응? 통이 분인산 하 어느 상을 하나좀실까 장물통이? 나 몰라요, 분이 장물통이. 장물통이. 장물통이. 장이 장물통이. 장물통이. 거이 장물통이. 장 음. 지금도 지금도 비록 발전 못 된다 그러면 옛날보다 더 이제 무서워. 앞으로 30년 가면 샹 안지. 이대로 가면 30년도 안가. 30년도 안가 샹안면 내가 예언하면 그렇게 때려 내가 되면 때문대로. 뭐 아니야 젊은 아이들은 안지란다 해도 나이가 이제 60 넘어 넘어지만 또 지내진다고. 그런 게 어, 어, 어, 어, 젊었을 때는 안지 최선을 안지라고 해도. 아 저것만 우리면 걸르면되라 네, 먹고 하자고 걸러 뭐. 한쪽 해야 돼. 새로 가되야 돼. 어제 먹어도, 어제 하자도 먹는 것 나이, 나이 먹... 먹어지면 지내도록. 지금은 지금은 <목소리> 안 좋은 로 먹도록. 아! 여자 씨 많이 올지 않을까? 너 이거 바꿔 있냐고 바꿔 있어. 나 그게 뜯다봐야지 오0명안끝에가지고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은은은지은 시데가라네 이거 다시 해 볼까? 는 자, 다시 이것도 좀 내. 같이 해 보자. 어 옷을 는 이래. 몰다 모고 아, 여기도 무저 여름, 꼴등, 기다리고 힘들었네. 뺀지를 먼저 털따로 잘아서 뭔, 어떻게 개쩔하냐. 저거나가 삼천원이다, 그 개가 쳐박게여 아무리 생각도지 이거, 이거요. 아니, <웃음> <조용히 안 웃음> 아, 에이, 아, 에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가니아 아니. 거 아니. 아니. 아 아니. 아거아아 좀 먹어. 요몇못갔이서가거지아 처음만 도그어떻다비벼보세요 너무 여기 다 여기 다 여기다 볶게 응. 부 그렇게 부업으로 많이. 갑자기 맛이 좋지다. 진짜 철 있는가 봐서 먹어. 살짝 있네요 빼불고 먹어. 국가를 <웃음> 때는 씹어도 먹어야지. 발지 하고, 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라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 잠깐만 돌아. 만좀 살라고 여기가 내가 딱 갖다. 여기도 한번 가 우리 그러들 안 그러게. 저쪽에도 한번 저. 이쪽이 저 거기다 지 마. 비디오 흔나들라라니까 그렇게 힘들게했다 하리, 하리, 하리, 하리, 하리, 하리, 하리, 하리, 하리, 하리, 하리, 하리, 하리, 하리, 하리, 하서 하리, 하리, 하 배 밥도 깔고 연두부 이십만 원은 간니에요 여기 아예 뜨거운 담아지네요. 이거는 뭐, 이거는 뭐, 이거는 뭐, 이거는 뭐, 이거는 거는 요유력 가고 가. 혈달 가고 가. 요 미안한 이저희 받았어요. 응? 저기. 우리 네가 있다고? 이런 것도 부드부로. 미판만먹은는이 사람들 쉬울다고 그거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 죽어 갖가왔는 아직 안주면뭘깔아 기억을 나게한 그게 좀 나이 많은먹을팀에서 추진을 하고 하잖아. 또그 다음에는 누구들을 해야 된다 이거 밑에 뭐 예를 들어서 5, 6년 차이든 1년 차이를 떠나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아니야요 그러면 진지하게 하고 모든 일을 추진해서 행하는데도 선호가 의견을 털을 해서 자수가 산다, 하면 누가, 누나가 누가, 누가, 누가, 가 누가, 누가, 누가, 가 누가, 누가, 누가, 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 기는 알아야지. 이럴 때는 딱지고또 우리가 적당히 넘어갈때는어가고 이게 이것이 바람이 어떤 그 공적인 과정에서 운전을 계산하고 이게 대단히 어려운 게 힘든 거라고 쉽게 생각하면 쉬운 거거든 덮은 아! 흘러도 바른분이라서 기를 한다든가 여기 와서 인사를 한다든가 하면 자선이지 물론 우세 할아버지로 따지면 그 할아버지 자선이 같은 자선이지만 밑으로 내려오면 틀리잖아 아 엄마 안아줄게. 저쪽 할아버지 자산은 우리 할아버지예 <웃음> 그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할 때는 진지해야 우리가 지금 조치를 알아야 된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진지를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이알아내 얘기는 지금 근본은 알고 감사할 때는 하고 정확하할 때는 하고 유동성 있게 옛날에 유괴 사생 원래 연습을 따르지 응. 애쓰지 말고 그번에쓰지 응. 말고 그랬던 야경도 있잖아 그니까 에이+ 에이+ 이으니까 유괴 사생 아니고 유지 말고 그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빌드 해만하 빼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응. 시간 나고그데내 얘기 들어봐 봐 여기 지금 6대도 응. 응. 어대도 응. 예+ 예 남대기라고 응. 지휘봉이라고 응. 생각하면 되지 제가 다음번 대화 타가지금 육대조오대조 고조 두 분. 그래서 이제 네 분이다, 이 말이. 그러면은, 내 얘기는 그거지. 육대조하아버지한 현관, 개인숙접식으로인사처리 하고, 공원하게 하고, 언니, 짜증나, 밤에! 네. 저, 저돈 많이 하는데 못 켜지나. 오래 부르면 안 뽑아져. 이걸 쫙, 그냥 밀어서 그냥, 쫙, 바꿔버리 원래는 챙기시고 다녀가게.